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벌써 제가 데스티니 빛의 저편 영상을 올린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동안 빛의 저편이라는 쏠쏠한 확장팩도 출시하였고 역대급 똥쓰레기 시즌으로 취급받는 사냥의 시즌도 꾸역꾸역 버티면서 열심히 플레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의 시즌은 게임의 분륨도 올라가고 여러모로 컨텐츠나 무기들도 많이 나와 재밌게 즐기는 중인데요 물론 최근엔 바라이 많은 이라 정신이 없긴 하지만 아무튼 2월 26일 번지넷의 장편의 공지가 올라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호재의 호재의 호재의 호재의 호재밖에 없어서 오랜만에 데스티니 영상도 만들 겸이 공지를 빠르게 요약해볼까 합니다 일단 가장 크게 환영할 점이 무엇이냐고 하냐면 바로 무통기한의 삭제입니다 데스티니는 루트슈터 게임으로 시즌이 지날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하며 이 아이템들을 파밍하는 재미로 플레이하는 게임이죠 그런데 새로운 시즌 아이템의 사용을 강제하기 위해서 일정 전투력 이상으로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무통기한이라는 시스템이 등장하였습니다 물론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밸런스 패치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유저들이 획득한 아이템들의 사용선과 같은 패치가 공개되자 많은 유저들은 이에 대해서 매우 큰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이 무통기한이 한 시즌만에 폐지된다는 겁니다 게임에 쓸데없는 노가다 구간 대폭 감소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데스티니는 시즌제로 운영되는 게임으로 매 시즌마다 최고 달성 전투력이 상승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투력이 평균적으로 50씩 상승하는데 유저들은 이 구간을 강장 1 2 3단계 구간을 거쳐서 최고장 구간까지 도달하여 전투력을 올렸어야 했습니다 다음 시즌부터는 이 상승폭을 10으로 대폭 감소시켜 시즌이 바뀌고 나면 바로 최고장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쓸데없이 뺑뺑이 도는 구간을 확 줄여버린 것이죠 저스틴 pvp에 대한 개선점도 언급하였습니다 데스티니가 pve 위주의 게임이긴 하지만 pvp를 즐기는 유저도 꽤나 많고 결국 나중에 할건 pvp 밖에 없는 만큼 데스티니에서 pvp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그런데 빛의 저편 출시 이후부터 pvp가 시공때문에 밸런스가 박살났다는 평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말도 안되는 성능을 가진 기술들 덕분에 시공 스킬들에 대한 칼질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죠 여기에 번지는 이 시공을 대대적으로 손봐 pvp에서 다양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체적인 시공 스킬에 대한 데미지 감소와 현재 잘 사용되지 않는 비주류 궁극기도 대폭 강화시켜 좀더 다양한 궁극기를 플레이어들의 입맛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pvp의 다양성 향상을 위해 메타 변화를 위한 특성도 도입하고 전반적으로 능력 사용률을 낮추고 총기 의존도의 빈도를 높이기 위해 총기의 성능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pvp 컨텐츠들의 개편안 도 언급하였는데요 현 pvp의 최종 컨텐츠인 오시리스와 경쟁전 모드에서 형평성을 위해 3인칭과 이모지 사용을 불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종종 pvp를 하다보면 칼을 꺼내거나 이모지를 사용해 3인칭의 시점으로 벽너머의 시야를 확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도입 하였다고 하네요 오시리스도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오시리스는 보상제도와 티켓 까지 상당한 실력자들만 영위할 수 있는 빡빡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보상풀과 티켓 의 보상 획득 방식을 재구축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오시리스의 솔로플레이 도입 을 고려중이라고 하네요 더불어서 자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오시리스의 개선 이후 강철 깃발도 비슷한 방식으로 개선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저스틴 이번 13시즌엔 레이드가 없이 지나가지만 다음 시즌인 14시즌엔 데스티니 1의 레이드였던 유리금고 레이드가 새롭게 추가될 예정인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데스티니의 전통인 데이원 레이드 출시 후 24시간 안에 클리어 시 특별한 보상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한번 출시했던 레이드 니 만큼 여러가지 업적을 추가로 클리어 해야 최초 클리어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유리금고에 마스터 버전을 추가 할 것이며 앞으로 출시될 레이드 및 던전 또한 마스터 버전을 추가하여 좀더 숙련된 플레이어들이 즐길 수 있음과 동시에 숙련자 전용 보상도 제공하여 다양한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스틴 외형 시스템에도 큰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기존의 데스티니는 아이템의 외형을 장식용 아이템을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었는데 14시즌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만 하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범용 장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아이템들을 성능에 관계없이 외형 장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더불어서 귀찮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알료도 한번 획득하기만 하면 영구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변경되는 등 꾸미기 시스템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만 해도 진짜 카패치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룩달 전국시대가 열리겠구나 조스틴 마지막으로 자잘한 내용으로는 15시즌부터 크로스플레이 도입, 벌써 몇 시즌째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는 아이코라의 스토리상 비중 증가, 15시즌에서 새로운 시공 전설 에너지, 중화기 무기 추가, 금박 칭호의 횟수가 표기되어 누가 누가 더 썩은 물인지 자랑할 수 있는 시스템 추가 등 자잘자잘한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스틴! 빛의 저편 이후 예정된 확정팩인 마녀여왕이 기존의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로 밀렸지만 여러가지 편의성 개선과 현 메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성을 추가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안 등등 유저들이 원했던 부분을 거의 완벽하게 대변해준 이번 공지 내용은 유저들에게 엄청난 환영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공지는 데스티니의 전 디렉터 루크가 떠난 뒤 저스틴이라는 새로운 매니저가 취임하고 나서 거의 처음 올리는 공지이다 보니 많은 데스티니 유다들은 루크의 암흑기를 떠나 저스틴의 황금기가 찾아왔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왜 3개월 동안 조용했냐면 원래 잘 안올린 것도 있었지만 사냥의 시즌은 올릴 것도 없는 최악의 시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 길을 지나 조선의 시즌,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저스틴의 황금기를 눈앞에 둔데스니이 우주는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디언이 돼서 우주를 소외해주세요. 그리고 저스틴은 그저 신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